오늘은 수송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택지지구의 알파지구에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구 수성구의 소액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액투자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또수성구 위주로 많이 찾으시는데 수성구의 종상향 부분이라 소액투자를 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일단은 아파트나 주택 부분에 세금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택이나 오피스텔 투자를 거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소액투자는 1,2억대의 소액으로 해서 월차임을 받거나 직접 운영을 하기 위한 상가와 오피스텔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500세대에서 700세대 이상이 돼야 스텔의 관리비를 줄일 수가 있고요. 물론 위치가 가장 또 중요하겠죠. 유입 인구가 계속되는 발생되는 곳과 마찬가지 유입 인구가 계속해서 많아지는 곳을 노려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누 얘기했다시피 수승구 알파지구 연어 법조타운 새로운 수승구의 투자처다. 그런 얘기는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알파지구의 새로운 상가 그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알파 지구와 연호 복조타운입니다. 연호 복조타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고요. 알파 지구는 지금 롯데 쇼핑몰 계속해서 공사가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쇼핑몰은 대구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해서 건축되기 때문에 알파 지구 후에 쇼핑몰에 유입되는 인구와 알파 지구 내에 산업센터의 인프라 그리고 여러 복합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엄청나게 높을 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제 주변에 사람들과 실제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원룸을 지으면 대박이 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여기 원룸은 사실 지을 부지가 많이 없는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오피스텔 자체를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오피스텔 분양가가 사실 공사금액 책정을 해본 결과 약 2억원이 넘는 분양가격이 나와서 실제 계획을 했다가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는 오피스텔 2억 초반 중반대로 해서 오피스텔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건설사도 있고요. 또한 롯데 쇼핑몰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마찬가지 하청업체들, 물류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수성구 내에서는 유일하게 새로운 복합지구가 탄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사실 롯데 쇼핑몰이 들어온다면 롯데 쇼핑몰 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만큼 음. 내부의 음식점이라든지 다양한 뭐리타운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상가는 약간 위험할 수는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에게 상가는 사실 크게 위험할 거는 많이 없겠죠. 항상 오늘 얘기를 드렸다시피 사실. 내가 이런 소액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은 무조건 또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뭐 구입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항상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소액 투자는 오피스텔 마찬가지 가장 저렴한 원룸 위주로 해서 1억 중반대, 후반대 위주로 거래를 해야 되고요. 투룸, 스리룸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 여기에 나오는 일반 소액 투자의 상가 마찬가지. 높은 청수는 의미가 없죠.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높은 청수에 공간은 금액만 높고 사실 비율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상가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저층 위주로 해서 상가를 구입하시는 게 맞고요. 마찬가지로 롯데쇼핑몰이 들어온다면 은 주변의 인프라는 엄청나게 많은 호재 속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황금동, 범한상거리등 마찬가지 도로고 구축이 된다면 쉽게 동인구는 유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25년도에 롯데 쇼핑이 들어온다면 실질적으로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가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의 호재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현재는 사실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많은 본사 사업들 위주로 해서 건물이 건축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땅을 투자하거나 상가를 투자하거나 어떤 투자에 있어서는 세 바퀴가 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호재가 있다고 얘기가 나온 동시에 1차적으로 가격대가 형성이 돼서 상승하는 반면 두 번째 어느 정도 건물이나 유동인구가 눈에 보였을 때 실질적으로 다시 투자를 하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실, 거주, 실, 수요, 일제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일차적인 투자는 벌써 가격이 예전 600만원, 1000만원 할때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어야 됐고요. 지금 벌써 땅 가격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상가 분양을 받았던 분들은 저렴하게 받았을 거고요. 계속해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가격들은 땅값 대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알파지구와 연호법조타운은 무조건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고 사실 새로운 투자처도 될 뿐더러 또한 수성구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땅에 투자를 할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상가를 구입하실 때에는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고 임대를 놓고 수익을 받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질수 있는 부동산에게 얘기를 해서 구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향후 공공이 완료돼서 임대를 놓으실 때도 마찬가지 부동산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곳에 가서 상담을 받다 보면은 양 팀에서 노골적으로 가격이 높은 것을 추천하기도 하기 때문에 최소의, 금, 최소의 금액으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저층 쪽의 상가를 분양받는 게 좋고요. 물론 이런 복합상가 같은 경우는 실제 섹션오피를 사무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얼마든지 이용실이라든지 네일샵이라든지 옷가게라든지 주점이나 가라오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무 시설이나 상가로 이용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가들은 계속해서 생길 것이고 가격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위치가 좋은 것도 중요하고요. 금액이 저렴한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 다 계시지만 저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도 여러분들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서 문의를 하고 상담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정을 내릴 때는 사전에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사실 분양회사에서 얘기하고 분양팀에서 얘기하는 매물 말고도 따로 매물을 빼놓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동구에 천세대가 넘고 아는 지인분까지 있어 투자 가치가 흥분하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 제가 저렴한 부분에서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계약을 해놓고 나서 투룸 가격대가 높은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아무리 아닌 지인분들이 있어도 사실 계약을 하고 나면 제가 얘기해서 바꿔드리기도 힘들고요 항상 뭐든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사전에 물어보시고요 꼭 비단 이런 상가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재개발 이라든지 아파트든지 뭐든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사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다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땅을 깔고 있는 상가, 기본적으로 통상가라든지 상가주택 투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알파지구 내에 사실 땅 투자를 하려고 해도 땅 자체가 너무 크죠. 200평, 300평 넘다 보니까 금액대가 너무 높은 곳이고요. 마찬가지 상가, 상가주택 마찬가지 금액대가 대부분 10억대를 다 넘기 때문에 여기 알파 지구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로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셔서 기본적으로 분양팀에서 얘기하는 거에 너무 혹해서 결정을 내리시면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직접 찾아가서 브리핑 들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6.5% 사이라고 음... 보고요. 물론 호시마다 내가 초기 비용 들어가는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예. 보통 저희가 기준층으로 봤을 때는 최소 80만 원은 확실히 나온다고 보고 자신 있습니까? 네, 완전 자신 음, 받아줄 수 있어요. 네. 분양팀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놓고 다 떠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희가 진한테 이거를권할 정도면 로 예. 정말 믿고 저희도 확실이 있기 때문에 진한테 권하는 거거든요. 나중이 오늘 팔고 뭐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하면 이 일을 더 이상 오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를 해보면 분양팀에서 어. 얘기를 하면 쓸데없는 문자가 많이 와서 싫다 뭐그 다음에 임대수익 얘기하지만은 수익률 자체가 그만큼 된다고 얘기했는데 막상 다 떠나고 나서 누구한테 하소연 할 데가 없다 그래서 뭐 부동산을 끼고 뭐 부동산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서 같이 끼고 들어오는 사례들도 있고 종종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익률 부분은 이제 많이 따지죠 60만원이냐 100만원이냐 뭐 이렇게 네, 대부분 여기 분양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분양만 끝나면 딴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신뢰성은 좀 떨어지고 부동산은 한 군데 계속 있지만 은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좀계시더라고요 오피스텔 분양도 그렇고 사실 수슨 알파시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희 뿐만 아니라 이 현장 뿐만 아니라 알파시티 전체에 이 미래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현장에서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또 다른 요 저희 회사의 다른 물건에 또 고기 고기 고기 저희는 이렇게 네. 일을 완전 여기 현장이 자신있고 확신있기 때문에 알파시티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 했다가 대전에 가거나, 뭐 어디 부산 가거나, 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요 물건 하고 제가 삼차 또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 네, 그러면 네. 당연히 지금 요 보시면은 쇼핑타운 여기 있고 쇼핑타운 하나만 봐도 호재가 엄청난데 지금 3호선 연장 계획도 나와 있잖아요. 바로 옆에 물류센터가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확장이 났어요. 음. 그랬을 때이 수요가 완전 확보가 돼 있다는 거죠. 롯데만 해도 신규 고용이 8 0 0 0 명이거든요. 여기 필요한 뭐 쇼핑몰, 물류, 뭐 CS 고객 관리하는 그런 고용인원이 8 8 신규 고용 인원이 예, 8 0만8명 신규 고용에 8천 명이실 그니까? 네, 확실합니다. 롯데쇼핑타운 거기 나와있는 인면도나 이제 그렇게 개발을 보면 오... 나오는데 보시면 신규고용 예정인은 8,000명이나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기사 지금 바로 보여달라고 하시죠? 아, 기사는 돈 보여주세요. 주고 내면 얼마든지 내는 거라서 저는 그런 돈이 없어요. <웃음> <웃음> 네, 네. 제가 내는 것들은 아니니까 회사에서 네, 네. <웃음> 이거는 뭐 네. 금방 찾아만 보셔도 요 롯데쇼핑타운 관련된 호재는 굉장하거든요. 네, 뭐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네. 대기업이 IC 부근을 끼고 들어오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또 바로 옆에도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는 게 저는 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일단 회사가 있... 어디 물류센터입니까? 쿠팡? 지금 아, 딱 있잖아요. 어느 회사로 딱 네.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거를 인수해 회사 자체가 저자한뭐 무슨 그런 물류에 그걸 무이넘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쇼핑타운이 있기 때문에 요 관련된 물류도 다 어차피 그쪽 물류를 이용하게 될 거라서 저는 뭐 수요는 확실히 확보돼 있다고 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사실 여기 알파지구 내에는 대규모의 지금 사업들이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런 사업들은 본사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그 이제 사업에 대해 그 부분 건물을 하는데 우리가 본사가 있으면 하청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청에 대한 어떤 인프라도 구축이 될 것이라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누가 네. 생각해도 너무 당연한 게 제가 네. 성소공단 생각하면 거기 다 제조 쪽이잖아요. 네. 제조가 들어오면 무조건 작은 제조 밴드 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거리가 가까운 데 있어야 대응이 빠르고 여기 똑같이 여기 지식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무실이 필요한 거 공장이 음. 필요한 게 아니라 기반 사업은 고기 관련된 벤더도 당연히 뭐 예를 들면 게임 회사면 웹디자인을 맡기거든요. 예.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 회사가 자기들다 만드는 게 외주를 많이 줘요. 그런 회사를 그 사무실을 가까이 두고 있고 지금 1차 일차 1차 건물에도 실제로 그런 웹디자인을 외주받는 업체가 요 자기 이제 본 1차 회사가 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가까운 데다사무실얻겠다 1차를 받으신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진주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 제주 서귀포지식산업센터 지금 실제 제가 가서 한번 돌아보고 해봤는데 그두군데는 망했단 말이죠. <웃음> 네. 지산센터로 말씀하시는 거죠요 지식산업센터에 거잖아요. 수반되는 어떤 이런 섹션오피스라든지 기타 등등이 미분양이라든지 아니면 분양이 안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좀 다르긴 한데요. 지금 저희는 이연보라색당이다 회사 사옥이고요. 예. 사옥에 딸려있는 밴드업체가 들어오는 게 지금 산업센터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임대료가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지는 회사는 본청, 그리고 네. 하청을 주는 게 지지산업센터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본청이 이렇게 이런 이제 조성이 돼 있어야 지지산업센터에도 벤더가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실패해 있는 사례들은 본청을 못된겨온 상황에서 지지산업센터 싸게 분양을 하고 임대를 낳기 때문에 들어올 업체가 없었던 것 같고 지지산센터 자체가 원래 업종 제한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 보시면 저희는 상업지에 있기 때문에 일단 업종 제한이 없어요. 사실 업종 제한이 있어버리면 내가 임대를 나도 그 업체도 그 업종에 대해 제한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업종 제한이 없습니까? 식당 이런 건안 되잖아요. 어차피 섹션 오피스 자체가 사무실 용도로만 들어오는 건물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지금 저희 건물 버튼 1층에는 상가가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1층 상가가 들어와 있고 네. 나머지는 사무실 용도잖아요. 2층까지, 2, 3층까지는 상가용도로 쓸수 있도록. 특히 2층은 음식점이 들어올 수 충분히 그시설에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근생 빼고, 네, 근생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무실 용도로 그렇죠 사무실 됩니다. 용도로 쓰고 그 그러니까 써야 된다가 없는 거죠 반드시 사무실로 써야 된다 없는 아, 거예요 없어요.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하층에 담보 장도 들어올 수 있고 노래방 다 들어올 진짜요? 수 있습니다 네네 이 얘기 처음 듣는데 아, 업종 제한이 없어요 제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중심 사업재에는 허가가 가능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업무 시설로 용도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업종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청에 가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업무 시설이지만 내가 예를 들면 당구장을 어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업종변경을 신청을 해서 바꾸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게 중심 상업지라는 거 그런 부분 들 때문에 제가 업종 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굳이 또 업무 시설이 있는데 시끄럽게 노래방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당구장 뭐 이런 게 음식 좀 들어와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대신에 이렇게 배관을 올린다는 거, 도시가스 배관이나 이런 배관들 올리는 거, 그다음에 뭐그 배기, 배기를 기 뺀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본인 부담으로 가야,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으로 당연히 시설에 대한 추가 비용은 들어가는 거를 장인이 본인 부담으로 하는데 네, 걱정된 게 하는 없다는 것입 아,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나 1차에서는 업종 비용이 못하는 걸로 아니, 얘기 아니, 들었는데. 아, 1차도 똑같았습니다. 조건은 똑같았고요. 똑같이 중심 상업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조건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2층을 받으시는 분들도 3층까지는 다 이제 상가 시설로 쓰시려고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음...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두그 1차 같은 경우에는 두 필지를 합필을 해가지고 어 하필 된 필지가 200m 안에 걸리셨대요. 걸렸대요 리 네,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단란주정까지는 안돼도 네, 네. 나머지 PC방, 노래방, 방구장 네, 네. 단란주정 하위 업종들은 다 업종 허가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300m 선다 떨어졌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저희 필지 2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든 업종이 다 들어올 수 있다 단란주정까지 들어올 수 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건축사 우리 담당한 건축사가 있거든요 그분 연결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허가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람주름 들어오면 수박 시술도 들어올 수 있는데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텔 그러니까 저희 바로 옆 필지가 이번에 중국에 났어요. 반옆에가 저희가 네. 호텔이 이번에 중국에 났습니다. 네. 가보시면 현장 한 가보시면 호텔 지금 이제 바닥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호텔이 호텔까지 들어오고 모텔에 들어올 수 있으면 달람주름까지 다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업무용 시설로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종합으로 다될수 그렇죠. 있는 그런 걸로 가는 건데 강남에 있는 중심 상업진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상가 물건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하지만 이제 업무시설 자체는 기본 수요를 깔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분양가로 일단 최초 거의 뭐첫 번째 두 번째기 때문에 상품성으로 한번 밀어붙여 보려고 지금 가는 부분이에요 야, 그래 되면은 사회상 네,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뭐제 나름대로 이제 뭐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딴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뭐 어느정도 좋다 나쁘다는 이제 계산이 돼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업무시설의 모든 뭐 진짜 뭐 룸사롱 가위주좀 빼놓고는 다 된다는 내용인데 내가 얼마든지 뭐 대수선을 하면 룸로까지 네.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란주점이 룸짱? 아이, 뭐,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여기. 예,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법정에 제한이 전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롯데 쇼핑몰도 있고, 사실상 알파지구나, 연어 법조타운을 억수로 높게 평가합니다. 제2의 새로운 수성구의 뭐 아이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기존 수성구가 너무 무웠어요 무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어떤 수승구에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뭐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네. 여기 이제 차량 양방향 출입하는 차장이고 네. 그래서 네. 상가 같은 경우도 이런 모형을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입구가 일단 도로를 끼고 있는 입구 옆에서 롯데쇼핑카 전문으로 나왔을 때도 여기 출입구가 따로 되어있거든요 이거 후면에 있는 상가라서 사람들이 좀 꺼려할 것 같지만 후면이 후면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쪽이 더 전면이 있어야죠 롯데쇼핑카 전문에서 나왔을 때 바로 유입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에 전면상과 따로 있고 후면상과 따로 있고 분리를 해놨습니까? 아, 네, 아, 네. 안쪽에 제가 후면 네. 보내드릴 텐데 어, 요게 시작하네요. 아, 요게 101동으로 시작하네요. 네, 요 1호부터 이제 3호까지는 후면인데, 네. 여기가 물류 센터가 들어오는데, 아무도 네. 물류 센터 너무 뭐 가리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데, 거리가 15m 정도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답답하게 가리거나 그런 건아니고 음. 옛날처럼 또. 담물만 엄청 높게 쌓거나 이런 트렌드는 아니잖아요. 물류센터도 음. 나무나 이런 조경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산책로도 같이 조성이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 또 물류센터를 빌딩처럼 올리는 어, 사례도 네. 종종 있어요. 그렇죠. 높이는 높이 자체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물류센터 이제 네. 한 층당 친구가 일반 건물보다 훨씬 높은 게 사실이기 때서 네. 그것도 아니, 오시면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다만 이제 후면에 내가 간판을 앞에 걸지 않아도 10, 되는 측정들이 있으시고 오. 있긴 있어야 되겠고 근데 간판을 앞에 안 걸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 근데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음... 한 3,000, 2,00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냥 그러면 실사용자들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하시고 잡을 수 있어요. 니다 지금 이게 도로 이게 이게 도로? 이게 아, 물류센터 도로 10m에다 도로고. 예. 네. 네. 그럼 이 도로는 몇메에다 도로죠? 여기 가 롯데 쇼핑입니다 네. 정문 네, 정문이 쪽으로 돕니다. 어, 정문이 이리 들어오고. 네. 그럼 이게 몇메도 이것도 15메도도로 네네 똑같습니다. 좌우 측에. 네네. 여기 보시면 앞 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모형을 꼭 보시라고 하는 게 베타동에 네. 베타동에 보면 도로 앞으로 튀어 있는 곳처럼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손님께 이제 전화드릴 때저도요호이 정말 괜찮은 거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인는게 거거든요. 게 그래서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바로 아 지금 데... 옆에 호텔 짓고 있습니까? 아다 아, 지어졌는 거고 저쪽이 고산역이고 올해 봄에 오픈할 거아 어... 어, 사실 호텔은 뭐 득되는 게 크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리생각하면호텔 <웃음> <이제> 오시는 손님들 <웃음> 그이 수요도 있을 거니까 옆으로도 음... 바로 이제 통과되같 음... 전면이 음... 음... 4m. 3m, 똑같은 13평의 지금 구조로, 그죠? 네, 네. 예. 이제 천장 열어드렸죠. 여기 4.2m까지 열려다 예, 기본 3m인데, 중간에 천장을 중간에 이제 오픈하면은, 4.2m에 이런 복층 구조까지 나올 수 있다. 네. 네. 아마 가운데 네. 보가 걸리는 거는, 건축구조상 뭐 있는 칸도 있고, 없는 칸도 있어요. 아, 복골복이다. 네, 요건 이제 조성, 이렇게, 요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이제 만들어놨는데, 네. 보가 잘게내려올것 음. 같습니다. 음. 기존에 1차 분양의 가격대는 1억 중반대에서 분양을 했고 2억이 넘는 금액에서는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1차보다 2차는 롯데 쇼핑몰과 더 인접하게 있고 땅 가격이 높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2억 초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은 60에서 70% 정도 나오고요. 대국에서 다양한 투자처가 있겠지만 소액투자를 찾으신다면 나름대로 알파지고 사실 저는 아주 좋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괜찮고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먼저 찾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해놓고 결정을 내리기 시, 내리시기 전에도 한번 연락을 주시면 더 좋은 호실에 그 좋은 위치가 따로 빼놓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간 시청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